방배 그랑자이. 이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진짜네, 이거. 트리를 벌써 준비해. 이야. 여기 딱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하면서, 어떡해. 아, 오늘 방배 그랑자이 52평. 무려 18세대밖에 없는 로얄 평수입니다. 오늘은 저는 방배그랑자의 52평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왔죠. 자,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시간이 없어요. 틱톡. 들어오세요, 얼른. 오늘 보여드릴 집은 이제 방배그랑자의 52평형입니다. 지금 전체 세대 중에 1 9세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에 내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 일단은 여기 신발장이 팬트리처럼 되어 있다는 게 그랑자에만의 장점입니다 뭐 신발장 뿐만 아니라 가방, 골프용품 등등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죠 좀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자면 아이들 자전거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도 설명드리자면 요이 중문이 기본 옵션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옵션을 추가하신 걸 수도 있는데 잘 되어있습니다 고급스럽고 아주 톤도 일정하게 되어있어요 화장실 또한 최신식입니다 보시죠 비대가 자동으로 열려요 뭐 이런 건 기본으로 다 있는 거고 요즘 안쪽에 들어가면 이게 작은 방이에요 거의 25평형 안방만큼 사이즈가 나옵니다 작은 방인데 자녀 방으로서 정말 충분한 공간 책상 침대 들어가고도 남죠 그리고 이 방에서 보는 이 우면산 뷰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북박이장이 또돼 있다는 게또 장점이죠 다뭐 기본 빌트인으로 다돼 있는 북박이장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팬트리입니다 복도 가운데 있는데요 또 팬트리 공간이 또 아까 신발장에 있는 팬트리 만큼또 공간이 또 나와요 이게 아 이금 제가 들어가도 지금 공간이 충분한데 요런 팬트리가 또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근데 사이즈를 보세요. 작은 방이 아니에요 사실. 큰방 1, 2, 3가 맞지 않나 일단은 공간이 넓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장점 이 작은 방 2의 장점은 이 밖에 이런 야외 테라스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오늘 전망과 이 날씨가 아, 너무 좋은데요? 날씨까지 도와주는 크, 이거 보세요 자 52평 거실은 어떨까요 과연? 어마어마한 우면산 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야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어떤 웅장한 뷰를 자랑합니다 마치 강원도 리조트에 나와 있는 기분인데요. 이 서울에서 이런 웅장한 숲별을 볼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거실을 한번 넓게 한번 둘러볼까요? 쭉 한번 보시면은 거실이 정말 야 아트월 벽도 고급스럽고 아, 놀랍습니다. 제가 걸어 다녀도 충분한 넓이. 그 다음에 굉장한 폭을 자랑합니다. 자, 요즘 뭐 신축 다 그러겠지만은 저기 거실 위쪽에 보시면은 못을 안 받고 액자를 걸수 있는 액자 레일 거리가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이게 뭔가 했어요. 액자 레일 거리를 통해서 이 미술품이나 장식품들을 걸어 놓을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입니다. 들어오세요. 자 안방은 정말 어... 넓은 사이즈 그리고 여기에 또 실외기 놓는 공간도 있고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야외 테라스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행거나 그다음 에 배수구가 있기 때문에 뭐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게 미닫이도 괜찮고 여닫이도 그냥 뭐 개인 선호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합원에서 이제 미닫이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공간감이 더 좋죠. 뭐 침대나 이런 가구들을 놨을 때 공간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역시 52평이다. 자, 이쪽은 드레스룸하고 화장실이 같이 있어요. 근데 팬트리까지 자, 이쪽에 보시면 화장실 드레스룸, 펜트리. 한번 들어오시죠. 아, 여기는 펜트리 공간이 매우 넓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드레스룸이죠, 사실. 골프채라든지. 놓을 공간이 충분히 있고. 수납 공간 정말 끝내주네요. 뭐, 건드는 것마다 다 수납입니다, 여기.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화장실. 자, 화장실도 굉장히 넓고, 욕조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자, 여기는 작은 방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서재나 뭐 옷방으로 쓰셔도 뭐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장점이라면은 이 방배그랑자이가 우면산하고 매봉재산을 같이 끼고 있는데 바로 앞에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뭐집 앞에 나가서 산책하기도 매우 좋은 코스입니다. 오세요 부엌이 남았잖아. 자, 부엌은 또 지금 디귿자형으로 굉장히 이쁘게 구조를 잘 뺐어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 은 수납공간도 어마어마합니다. 수납공간이 뭐 그냥 나오는 것마다 수납공간이에요. 지금 손 대는 것마다 손 수납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도 굉장히 신강성 독일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수납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엌의 최대 장점 바로 다용도실에 있습니다. 방배 그랑자이 52평 이 다용도실이 정말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 내부에 수도 공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수납 공간이 수납 공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강력하죠? 그 다음에 컨센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인덕션을 두고 또 조리할 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선 냄새 같은 것도 빠지고 부엌으로 뭐 나갈 염려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리도 가능하고 세컨 주방으로 쓴과 동시에 또 이쪽은 또 세탁기, 건조기가 두 대가 들어가고도 충분히 남을만한 사이즈입니다 뭐 서랍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나중에 뺐다가 다시 끼워도 되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일단 어마어마한 공간 이게 다양도실에 있다는 게이 부엌의 장점입니다 또 여기는 이제 냉장고가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가고도 남을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게다가 김치냉장고가또 빌팅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과일을 넣으셔도 되고 세컨 냉장고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주방의 디테일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선 충전기와 그 다음에 또 물이 튀거나 할 거를 방지한 또 여기 숨겨져 있는 컨센트. 자, 그리고 이 고급스러운 수납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으로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기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배 그랑자의 또 장점이라면은 매 층마다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굳이 1층까지 내려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부엌 안에서도 우리 철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철수가 지금 잘 왔나? 학원을 잘 갔다 왔나? 바로 이걸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뭐 경비실 호출 등 여러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니죠? 죄송해요 아니 아니 아니